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조금은 색다른 내용이에요. 바로, 캐스팅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드라이버 비거리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를 조금 더 멀리 치기 위해서, 거리를 좀더 늘리기 위해서 이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끌어오는 동작. 백스윙 쭉 갔으면 여기서 클럽을 쭉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이 동작의 연습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은 충분히 공이 눌려 맞기 때문에 내가 클럽 스피드만 충분히 발생을 한다면 은 공을 좀더내 클럽의 로프트보다 조금 더 낮은 각도로 공을 맞추게 돼서 볼이 힘없이 위로 뜨는 게 아니라 좀더 힘있게 팍 치고 나가는 그런 공을 칠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볼이 좀더 힘있게 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나겠죠 다만 단점은 내가 클럽 스피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동작을 한다면 라은 볼은 너무 낮게만 나가고 왼쪽으로 확 고꾸라지는 공이 나오면서 충분한 비거리를 얻지를 못해요. 거리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공이 낮게 출발해서 일찍 떨어지고 런이 말세,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그렇게 되지 않고 공을 띄우는 걸 멀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끌고 들어올 때 클럽 스피드가 안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은 그립을 움직이느라, 정확하게는 그립이 아니라 그립만 움직이느라 헤드를 신경을 못 써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백스윙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랬으면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고 내려오면서 내가 이 클럽을 끌고 들어온다면 라 충분한 도움이 되겠죠 다만 백스윙 때는 원을 그렸는데 다운스윙 때는 끌고 들어오느라 원이 아니라 V자의 형태로 가파르게 들어오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가 다운스윙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면서 클럽 스피드가 충분한 가속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에 힘이 제대로 실리진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캐스팅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스업을 잡고 백스윙, 테이크백을 쭉 밀어내고 여기서 클럽의 기울기를 따라서 약간의 45도의 각도로 코킹을 이렇게 딱 해주게 되면 은 우리의 백스윙 탑의 위치는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돼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서 다운스윙 때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려면 은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클럽 스피드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보다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충분한 캐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넓게 가져갔던 공간을 줄이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넓게 가져갔던 공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가속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더 손쉽게 클럽 스피드를 상승시킬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백스윙을 올라가면서 스윙을 몇 차례 끊어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위치는 본인께서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끊는 이유는 뭐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만큼이 왔을 때 헤드가 여기에 있고 이만큼이 왔을 때 헤드가 여기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한 후에 백스윙을 올라가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끊으시는 끊으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충분히 큰 스윙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오른팔을 비틀어 내려주는 동작을 추가를 한다면 라은 길게 길게 갔으면, 은 다시 아까 거기, 근데 오른팔은 비틀어져 있어야죠. 그럼 넓이는 나와 헤드와의 간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팔이 비틀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클럽은 전보다 더 손쉽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은 넓은 공간, 비틀어지면서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동작 그두 동작이 합쳐지면서 멀리서 들어오면서 충분한 가속과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면서 인투아웃의 드로우성 궤도와 나의 몸의 회전이 합쳐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빠른 클럽헤드 스피드 더먼 캐리거리 캐리가 길어진다면 당연히 토탈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더먼 캐리거리를 전보 다는 조금 더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원래 있던 헤드 위치로 다시 굽어졌던 팔꿈치와 손목을 펴주면서 테이크백 때 내가 손목을 일찍 꺾지 않는다, 그대로 간다 그럼 이 포지션에 왔을 때도 다시 이렇게 풀린 상태로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만큼이 코킹 됐으면은 다운 스윙이 들어올 때도 이만큼 코킹이 풀린 상태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비틀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넓이는 유지하시면서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전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파워풀하게 그리고 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탄도로 충분히 클럽을 끌고 들어오면서 더먼 거리를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캐스팅을 이용해서도 클럽을 끌고 들어오지 않고도 충분히 더먼 거리를 전보다는 더 손쉽게 보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